네, 저는 뇌관리한다 안녕, 동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더워졌습니다. 미리 에어컨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좋지 않은 쾌쾌한 냄새는 나지 않던가요 에어컨을 틀었을 때 나는 냄새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건강에 좋지 않게 되는데 그 원인은 바로 곰팡이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자동차의 에어컨은 공기 중에 뜨거운 열을 흡수해서 습기를 증발시키는 원리로 공기를 냉각시키게 됩니다. 이때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장치 에바포레이터즉 증발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판이 촘촘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를 냉각시켜주는 이에바포레이터가 외부와의 기온 차이로 인해 습기가 생기고 세균과 곰팡이가 생기면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퇴폐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냄새도 건강에도 좋지 않은 에어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 쉬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브 이렇게 해마다 여름만 되면 에어컨을 켤 때마다 냄새 때문에 에로 사항이 많은데 해마다 에바 포레이터 클리닝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 클리닝을 하더라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냄새가 나고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지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단골 고객 몇 분에게만 소개하고 알려드린 방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인 곳까지 가질 못하게 원천 전 봉쇄해서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거 아냐? 그러려면 공기에 섞여 들어오는 균들이나 미세먼지 등을 걸러줄 에어컨 필터의 기능이 뒷받침되면 좋겠지. 아 여기 조그만 측정기가 있는데 이 측정기로 에어컨 필터의 기능을 체크해서 필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게. 여기 몇 가지 에어컨 필터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것은 보통 카센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것은 기능을 중시해서 활성탄을 넣어 만든 필터인데 사용해보았더니 기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공기를 원활하게 통과를 못 시키는 단점이 있더라고 그리고 요세 번째 것은 헤파 필터를 사용한 에어컨 필터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역시 헤파 필터를 사용한 에어컨 필터인데 세 번째 것과 비교해보면 주름 간격이 무척 촘촘하게 만들어져 차이가 많이 나지 원단이 두 배는 더 들어간 것 같아 여기서 헤파 필터란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99.97%까지 걸러줘야 하는 기준을 통과한 필터라는 거야. 특히 신뢰가 가는 건국가공인인증소에서 테스트를 거친 결과 폐렴균, 흑곰팡이균을 99.9%까지 걸러주는 것으로 나왔다고 그래. 말보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지.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 측정기는 좌측 풍선부터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유해성 유기화합물의 양을 수치로 내차 안에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풍선의 색상이 파란색은 좋음, 빨강색은 나쁨을 표시하는데 내가 입김을 한번 불어 볼게 어때?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풍선이 빨갛게 변했지. 그럼 두 가지 필터를 비교해 볼게. 우선 첫 번째 것은 카센터에서 에어컨 필터 좀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는 일반적인 필터이고 여기 두 번째 것은 헤파 필터로 제작된 것으로 한 가지씩 동일한 조건에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 우선 측정 전에 오늘 대기의 질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볼까. 이산화탄소가 939, 초미세먼지 52, 유기화합물 0.453으로 나오네. 그럼 첫 번째 일반 필터를 끼우고 체크를 해보자고 시동을 켜고 바람의 순환을 내기로 하고 바람의 세기를 가장 세게 해놓고 바람의 방향을 전면으로 하고 측정기를 송풍구에 대고 5분 후에 체크를 해보자고 체크 그 결과가 이산화탄소 1169, 초미세먼지 0, 유기화합물 0.356 이렇게 나왔어. 다음, 바람의 순환을 내기에서 외기로 바꾸고 체크를 해보자고. 이산화탄소 662, 초미세먼지 30, 유기화합물0 이렇게 나왔네. 다음, 두 번째 헤파필터로 바꿔볼게. 역시 바람의 순환을 외기로 해서 체크를 해볼게 이산화탄소 587 초미세먼지 2 유기화 물0 이렇게 나왔네 종합해서 비교를 해볼까?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는데 일반 필터와 헤파 필터 두 가지가 동일한 조건에서 이산화탄소가 75초미세먼지 양도 28 차이가 나고 유기화 물의 농도는 0으로 당연히 차이가 없었네 전체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지 어때 동티뷰 동일한 조건에서 에어컨 필터만 바꿔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곰팡이균, 세균, 미세먼지 등이 에어컨 필터에서 완벽하게 필터링이 돼서 순수한 공기가 유입되어야 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해마다 에어컨을 켜실 때마다 냄새 때문에 무척 짜증나셨죠? 관리하기도 힘드시고요 에어컨 필터 하나만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이젠 냄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센터나 정비업체 방문하실 때 그냥 에어컨 필터 바꿔주세요 하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쓰셔서 선택해 사용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클리닝 하시고 에어컨 필터도 바꿔주시고 항상 쾌적한 기분으로 상쾌하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